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살로니가 아, 전도는 아주 모범적인 그, 전도였습니다. <웃음> 그, 도움은 빌리포 교회에서 받아서 어, 예, 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이곳까지 나왔으며, 그곳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자기 규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선한 결실이 나타났고 또 자기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웃음> 뭐 항상 이렇게 뭐두 패로 나뉘어서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뭐 전혀 뭐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도 있고. 또, 어, 어, 부정적인 결과가 없이 또 아주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다 주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 돼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죄의 어, 일꾼들은 어, 그 전도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감내할 뿐입니다. 상대에 의해서 그 자신의 직분과 사역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곳에서 이 그렇게 두가지 그 결과가 어, 났는데 바울이 그렇게 충실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나머지 내용도 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은 <웃음> 사도행전 19장 1절로, 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토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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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빌리포에서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그 내용 중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성신의 인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이제 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필리포에서 뭐 대사선까지 오기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이렇게 에, 에, 나오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도는 그냥 어디 시골 구속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뭘 한게 아니고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이 계시면 그런 곳에 가서도 사역을 할수 있지만,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사명은 안 받았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주 큰 모범적인 본을 보일 그런 존재로서 이제 거점 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해 나갔다. 안비볼리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아볼로니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상업도시 또 수도 어 그런 어 그런 지역들이었죠. 마게도니아 수도였고 <웃음> 아무튼 그렇게 100여마일 정도 거쳐서 어 이제 테살로니가로 왔고 자기 규례대로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그에게 끊임없이 배척을 받으면서도 왜 유대인의 회당에 굳이 이렇게 가는가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 비틀어졌지만 비끄러진 존재들이지만 언약 백성들이고 구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일깨우고 또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들을 그 이방인 전도의 교도부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도 뭐 별달리 다른 인간적인 뭐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이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약,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여기 머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새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저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주석을 붙이고 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해설을 붙이고 그것들을, 그것들이 이제 종합된 게 이제 아, 2세기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파편적으로 다 이렇게 묶여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들, 또 개마라 하는 것들, 개마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교리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더 가르칠 것 같으면 이제 토세프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라피들의 구전을 그렇게 저들은 저기서 가르쳤고, 거기서 가르쳤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가 됐던 거죠. 그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그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가 뭐 상대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상대적인 개혁을 해서 바른 걸 일깨우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요. 성신을 의지해서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주께서 증거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증거한 거죠.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으로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방죄인들이나 유대, 유대인들, 언약 백성이 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범, 하나님 앞에서 그참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범죄하여 타락한 게 아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범죄,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이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 원형의 복음으로 제시하시고 그 원형의 복음의 내용을 차서 있게 이제 택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그, 그 구별되게 보호하는 세력들을 쓰셔서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을 더 확대해 온 거죠. 그러니 아, 아담이 첫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 그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존재였고, 또 제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뭐, 가정에서는 가정 손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회복할 그런 분,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다 요구를 충족할 만한 인물.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고 또그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런 분으로 오실 그 메시아여야 했던 거죠. 그 그런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그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또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왕이 또 이끌어가는 백성들의 무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씨앗 형태의 게시에서도 그 열매 속에서 드러날 것들이 다 암시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죠. 구약에서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본 거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바라본 거지. 단순히 뭐 아들 하나 없어서 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뭐 이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사모엘 같은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냥 그 분인 나에게 고통당하니까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사모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그 사, 사, 사건들이고 믿음의 그 행동이어서 이제 나중에 그 한나의 찬송을 보면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제시됐던 그 이방인과 어, 택한자들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주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또 그릇되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들을 앞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어, 복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왕적인 내용 또, 또, 또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 또그 일을 이루실 것.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그 예언한 내용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에서 네, 뭐 53장이라든가 10편, 어, 2편이라든가 또 10편 118편의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뭐 이제 모세 율법이나 선지서나 또 시, 성문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그 엠마오상 두 제자에게 그 당신에 대해서 그 해명해줬잖아요. 그그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해명을 한 거예요. 당신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웃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라고 그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그그사저 베드로 스스로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한게 아니고. 성신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성신으로 통, 교회를 통해서 통치해 가신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보험이 되는 거죠. 당시 그,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 그, 유대주의적인 헬라인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유대주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헬라인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그 대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웃음> 그들의 그 종교성과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 관점의 신관 구원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변증해서 깨우친 거죠. <웃음> 아무튼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아니, 그리또 안에서의 그 부요는 우리에게 참 보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또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지식의 내용이 전부여야 되고, 그 정서의 내용이 우리의 전부여야 돼요. 이 그리또를, 그리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그,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일부가 되면 안 돼. 부분이 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가정 생활을 하고 개인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증시할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위대한 그 위치에 있고, 위대한 역할을 해야 될 존재들이 맨날 뭐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의그 쾌락 누릴 거, 이런 거에 그 휘둘려가지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정력을 다 뺏기고, 그렇게 살면 그 얼마나 누추하고 비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뭐, 넓고, 깊고 높은 건데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천지보다 크신 분이 이 티끌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티끌보다 티끌에 티끌 정도 되는 인생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영광을 누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자기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라면 이제 그리또를 드러내는 일을 서로, 서로 연합해서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무슨 뭐 도토리 기재기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네 직분이 크니, 뭐내 직분이 크니 하고 싸우고, 어? 내가 더큰 목사님, 뭐 내가 더큰 교회를 하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외식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히 외식하, 하나님을 이용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그런 회중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선생, 작은 선생으로 갈라냄 그리스도가 옳다, 뭐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아볼로가 옳다는 바울이 옳다, 니개바가 옳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에게는 선한 게 나올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다. 어떻게 자기 생활에 미쳐가지고? 그,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냐. 구원을 아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받는 사람이. 하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금 증거를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보금은 참큰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큰 복음의 증거를 받은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회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 너희들의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인다 그런 율법관,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뭐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들어와 있는 그런 헬라인들. 헬라적 관점으로 종교관과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유대주의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 음.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는 이방 세계 가운데 어떻게 유대적 전통을 잘 견지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고, 고민했을 것이고 유대인의 영향하에 그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의 신화적이고 가설적인 문화에 나름대로 염증을 느끼고서 유일신 그 여호와에 대해 경건한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들 그, 그 헬라세계,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종교라는 게 뭡니까? 다 그리스 신화 그 로마 신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제우스, 뭐그 헤라클레스니 뭐아폴론이뭐 그 제이 뭐 아프로디테니 뭐뭐 뭐 이런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연 종교성과 연계해 가지고 만들어낸 신 신들로 구성된 그런 그. 그 종교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 허상적인 것에 그 괴로움을 느낀 헬라인들이 이제 유대주의는 분명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계시가 계시의 내용이 역사적인 근거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호응하고 그, 그온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인 경건성도 가지고 그러고 온 사람들. 가울은 이방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자로서 그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 유대적 전통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별달리 무슨 그들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그리토 중심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교 신화 신화 문화와 인본주의 쾌락 문화 속에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개시에 따른 그 실체자의 십자가의 순종하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죄책과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것인 줄 알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관, 구원관, 메시아관, 또뭐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잘 알고 그 근본이 되는 관점을 핵심적으로 그리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신앙의 유일한 본질이 되는 것이고 성신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달리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고린도, 고린도 전서, 어, 그, 에, 그,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을 다, 그, 담고 있는 고린도 전서 1장에 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만이 그 유일한 복음이 된다. 성신의, 그 성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토의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 된다 헬라적인 지혜도 아니고 유대적인 전통도 아니고 오직 성신에 의한 가르침 그 구약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증거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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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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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뭐 저기 인간적인 수사법이나 그 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 헬라적인 그 지혜인데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 이성을 앞세운 그런 지혜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차서 있게 역사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이루신 그 지혜. 그 완전한 그리스도 중심의 지혜. 그것을 성신으로 깨닫고 그것만을 증거했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증거했다고 되나마나 한게 아니에요. 그웬 굉장한 완벽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려고 인간적인 방편, 수단,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렇게 바울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그리토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복음을 성경에 비추어 입증하고 선포하니까 거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그 선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력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참 생명적 결과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결과는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야 시체가 그 영양소를 받아 넣었을 때 생명이 있어야 시체가 움직이는, 저기, 시체가 아닌 것으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지. 시체는 아무리 영양분을 넣는다고 뭐, 저기, 뭐, 심, 심장 충격기로 아무리 해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살려 놓고, 살려 놓고 그살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그게 거기에 바,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헬라인의 그큰 무리, 경건한 무리 경건이라고 하는 게 저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종교성,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종교성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을 그런 토대가 조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명의 결과가 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얼마나 역사하게 섭리를 해가지고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한 것입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까지 오게 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그 배경적인 그 섭리를 하시고 그 마음을 또다 주장하셔서 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선미적인 그리고 권능적인 인도 안에 헬라 문화의 신화적이고 과설적인 문화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들의 구원을 관심을 구원에 을 관심을 구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시되니까 거기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에 대해 그저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간절히 삼가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법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그런 그 절차 과정 가운데 있는 자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제시될 때 그게 생명적 결과로 나타나서 회개하게 된거 자기들이 평소에 구상하고 이성적으로 목표했던 것, 아,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니까 그게 자기들의 뜻에 맞는 것 같다 하고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자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로. 놀라운 결과죠. 다시 말해서 듣는 것에, 대해 네, 데 다시 소홀히 여기고 간절히 상관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저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전입격적으로 신뢰하며 그,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물이 적지 않은 귀 부인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이고 나름대로 인텔리겐치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존재 아니에요? 외모를 보면? 바울과 신라 이의그 오랜 여행 속에서 뭘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행색이 뭐, 그럴듯 했겠어요? 뭐, 물론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을 것이고, 그 얼굴은 해안의 얼굴이었겠지만,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왜 그 다른 모습은 뭐, 그들이 흠모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다 그들을 선생으로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 학벌 보고 이 사람이 어디 그 무슨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대단한 그런 그 선생 밑에서 뭐 컸대. 그것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니에그 예. 모든 외모를 다 무시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 성신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들을 이제는 다 적극 지지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잘잘뭐 이따가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선동하면. 이, 이 사람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에? 바울 일행을 쫓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공연히 그냥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야손과 뭐 이다가 뭐 뒤에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지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이나 탐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없이 그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한가하게 그 말씀 듣고 어째 선생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그 말씀 듣고 나는 좋은 거좀 듣고 있다 하는 정도로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 전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람을 따른 이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 시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이 그 들은 말씀도 빼앗아 버리고 가기도 하고, 아상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운이 말, 말씀이 정상하게 자랄 환경도 빼앗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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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시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세 가지 부정적인 밭의 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것처럼 따를 수가 없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자들,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나 노인, 혹은 장애인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경우는 달라요. 정상적인 그 머리를 쓸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인게 그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그 인텔리겐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못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의 기운을 빼앗기거나 당장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아상의 안반을 씌우지 않거나 그냥 길가밖과 같이 한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냐면 하 거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 요 그런 게 없는데 그 말씀을 몇십 년씩 듣고 예? 있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이게 이 말씀을 잠깐 짧은 기간에 들어도 이런 변화가 있는 거는 그런 말씀 듣는 자로서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것도 물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 토대 위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라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의 상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보인 자들은 좋은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논리를 교리를 배워가지고 아 그것도 의미가 있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존재 당위도 없고 목표도 없다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뚤어지고 어긋나 있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유일한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을 놓치고서는 전혀 살 수가 없다. 그걸 증거하는 자들과는 더더욱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돼. 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수 있는 실천적인 사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는 계급적인 사회입니다. 여인이나 아이들, 그리고 노예 등등, 등등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회가 계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 인도 그 사, 사계급의 사회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천한자들과 거리낌 없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 중 어떤 자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같이 하기가 부끄러운 자들과 <웃음> 하나를 이루며 족기를 자청하는 거지그 바울과 신라를 쫓는 일행을 보세요. 네. 어, 그렇게 세상적으로 구분하여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평등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저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귀부인이라는 표현은 중요한 사람들의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이 있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빌리포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처럼 무슨 좋은 옷을 입은 자도 아니고 폭행을 당해서 무슨 그 천하게 보여줄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쫓고 신분적으로 혼혈인 디모데와 같은 자들 그리고 그외에 사람들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배경이 된 자들인 것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시, 저, 저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위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자이고, 하나의 복음 안에서 신분을 누리는 게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신분, 지위, 이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진짜 노예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 예, 이전에 우리 초대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거 살폈잖아요. 사무엘 무어라는 그, 그 선교사가 1893년에 이제 그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했는데 맨침에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백정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백정들한테 그그 그 중에 그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병 들렸는데 원래는 그 아들이 먼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 근데 이제 아들아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 고종의 어의들, 고종의 이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어의들이 알레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의사들. 그,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주는데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백종들이 막그 백종들이 막그 감동을 받아서 다 교회를 왔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양반들도 왔어요. 나중에 그 뭐, 국무총리급 양반들도 왔어요. 이시성을 가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길 어려우니까 나중에 아 그래도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종 저기 저 남아공에서 그 이제 흑인들과 하나가 될수 없어서 이제 따로 따로 형식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니까 이 따로 따로 교회를 이루는 게더 좋지 않겠냐? 나중에 에? 통일성.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나가가지고 홍문골 교회라고 하는 걸 형성했어요. 이저 백종들하고는 우리는 지금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모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복음으로 이쪽은 이 홍문골 교회는 자꾸 쪼그라들고 이 곤당골 교회는 백종들 교회는 자꾸 많아졌어요. 그런데, 곤닭골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합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문골 교회에서 쪼그라져가지고 자꾸 우그러들고, 또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저, 저, 들과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그, 저, 김홍전 목사님과 그 승동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성약교회 기초 멤버들이 되는 그런 일이 됐어요. 아무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계급이나 지위 이런 거 개의치 않고요. 그거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외모도 다 별거 아니라는 걸 그래 갖고 노예들과 참 천하게 보이는 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 지금 이 귀분이 경건한 큰 무리들 또헬 라인 중에 그다그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귀부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그연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 바울을 쫓기로 한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디모델는 혼족이고, 혼혈이고, 예, 유대교 헬라인 혼조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변변치 않은 사람. 그런데 그들과 하나 되기를 기꺼, 기꺼이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 보고만에서의 신분을 누리는 걸 귀하게 하겠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꼭 아는 지식 갖고 자랑하고, 돈 갖고 자랑 지위 갖고 자랑하고, 외모 갖고 자랑 머리가 좋니, 뭐, 얼굴이 잘생겼니, 무슨 뭐. 그런 거 갖고 자랑. 이게 얼마나 추한 꼴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회 안에. 교회 안에서는 진짜 장애인들과, 뭐, 노숙자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자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는 사회 환골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그 소유한 그런 모습으로서 행동을 그 보인 거죠 바울과 신라를 쫓는다고 할 때는 저들을 그냥 지식만 쫓는 게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딱 붙어서 이, 이분들의 가르침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딱 붙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 그런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서 가야 됩니다. 자기한테 격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 찾아가고 그런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위에 교회가 없는, 선생 위에 선생이 없는. 이 목사들 위에 목사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 로마 캐토릭이나 이런데로 가야 돼요. 알미니안 교회들, 자기 열심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데람다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예. 교회 헌신도 안 하면서 헌신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가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그, 그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고급물 제대로 안 받은 겁니다. 아무튼, 저들은 자신들의 신분 지휘 다 내려놓고, 바울과 신라를 전인격적으로 따라다 다른 이들 중에 이제 아리스타고나 세군도 이런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여긴 나와있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이나 27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 대살로니가 사역할 때, 폐기한 자들로 나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아리사고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같이 온 그런 태도를 병들었을 때그 저기 그 예수님께서 감난 저 종말론 강화를 하실 때감란산에서그 마태복음 25장 뭐 23장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진짜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자기 가족처럼 여긴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하,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양이에요 염소들은 내가 그런 거 언제 안했냐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예, 예, 들이받고 성향이 그래요 염소들은 들이 받는 성향이 있어요.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질서도 깨고 예.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 이런 이 경건한 큰 무리 또 헬라인 중에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전체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 계층적인 사회 속에서. <웃음> 그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